금전부적을 쓰는 방법입니다. 가로 4cm, 세로 9cm, 빈 A4 용지를 간단하게 잘라주세요. 이제 빨간색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위에서부터 세로로 9개의 돈전이라는 글자를 쭉 써내려 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위에서부터 돈전이라는 한자를 총 9개가 되도록 채워줍니다. 이걸 태우실 때는 아침, 점심, 저녁 어떤 시간대 하셔도 상관없어요.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편한 시간대에 매일 하시면 되시고요. 총 49일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모두 각자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